마이벨의 102번째 리뷰 짠! 롯데리아 사각새우 더블버거 가격은 단품 4,500원 세트 6,5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롯데리아의 한정 신메뉴 사각새우 더블버거인데요 오 어머 <웃음> 뭐랄까 뭐야 왜이렇게 구성 <웃음> 굉장히 심플하네요 구성은 빵, 양상추, 사우전드 아일랜드 소스, 새우패티, 타르타르 소스입니다 이게 한정판 신메뉴여서 그런지 품절인 지점들도 있더라고요짠 음. 어, 새우패티 되게 바삭하다 음! 새우살이 있네 패티 자체가 재료를 다져서 만들어서 그냥 부드러운 맛만 있겠거니 했는데 음, 중간중간 새우살이 씹히네요 도 있고 되게 평도 괜찮은 신메뉴여서 기대를 하고 먹었는데요 기존 새우버거와 크게 다른 점은 패티가 두 장이라는 거 <웃음>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알수 있는 그런 맛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인 맛은 느끼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티가 두 장이다 보니까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느끼함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상쇄시켜줄 소스랑 야채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먹으면서도 되게 퍽퍽함도 많이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레티 말고 다른 부재료들도 좀더 풍성했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그 점이 아쉽네요. 그래도 맥도날드엔 빅맥, 버거킹엔 와터 로데리아엔 새우버거인 만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할 수 있을 신메뉴이지 않을까. 그럼 안녕! 여러분 2021년 태해가 밝았습니다. 와 <웃음> 다들 떡국은 드셨나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한해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 여러분들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불 한번 지펴보겠습니다 타들어간다 <웃음> 2021년이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